안녕하세요. 감자공주 이모예요. 지혜가 퐁퐁 이솝 이야기 연속 듣기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양치기 소년 한적하고 평화로운 산골마을에 양을 치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아, 졸리고 따분해 매일 보는 나무와 구름, 양들 아, 심심해 난더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고 양치기 소녀는 너무 심심한 나머지 이런저런 지궂은국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마을 사람들에게 장난을 쳐보자 다들 놀라서 달려올걸 <웃음> 양치기 소녀는 마을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내가 이 야구방망이로 늑대를 쫓아주고 오겠소. 저도 같이 가요. 이 나쁜 늑대를 혼내줍시다. 헐레벌떡 달려온 마을 사람들을 보고 양치기 소년은 깔깔대며 웃었어요 <웃음> 늑대는 안 왔어요 <웃음> 뭐야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에이, 깜빡 속았잖아 <웃음> 죄송해요 아이 <I'm> 소리. <sorry. 웃음> 양치기 소녀는 마을 사람들을 골려주고는 속으로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양치기 소녀는 또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 번만 더 장난을 쳐볼까? 지난번엔 정말 재밌었거든. <웃음> 거짓말 하는 건 나빠요. 장난치지 마세요. <웃음> 에이, 장난인데 뭐 어때? 아유, 재밌겠다. 안 돼요, 안 돼. 하지 마세요. <웃음> 양치기 소녀는 마을 쪽을 바라보고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도! 늑대가 나타났다! 도와주세요!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에이, 산 위에 늑대가 나타났대! 큰일이군!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늑대를 쫓아줍시다! 맞아요. 어린 소년 혼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도 가요. 저도 갈게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산으로 뛰어갔어요. 늑대를 쫓으려고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 삽과 주걱을 들고 말이에요 <웃음> 우리가 왔어요 늑대는 어디 있나요 우리가 쫓아줄게요 <웃음> <웃음> 늑대는 없어요 <웃음> 거짓말이었다고요. <웃음> 양치기 소녀는 마을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표정을 보고 더 크게 웃었어요. 이런 나쁜 녀석을 보았나 우리가 이렇게 놀라서 달려왔는데 거짓말이라고? 에이, 나쁜 녀석, 어른을 놀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웃음> 너무 심심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아임 소리 <웃음> 마을 사람들은 몹시 화를 내며 마을로 내려갔어요. 며칠 후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으며 햇볕을 즐기고 있었어요. 양치기 소년도 나무 밑에서 구벅구벅 졸고 있었지요. 얘들아 반갑다. 난 늑대라고 해. 내가 지금 배가 좀 고프거든. 통통하게 살찐 양들이 많이 있구나. <웃음> 늑대가 다가오자 양치기 소년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에이, 거기 양치기 소년, 네가 이 동네에서 그렇게 유명한 거짓말쟁이라면서 잘 만났다. 아우 늑대다! 어떻게 하지? 저리 가! 저리 가!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양들과 양치기 소년을 위협했어요. 겁에 질린 양치기 소년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늑대다! <웃음> 마을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또 속을 줄 알아?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또 하다니! 양치기 소년이 또 심심한가 보구만 저러다가 말겠지 뭐. 자, 마시던 차나 드십시다. 네, 이 초코케이크 차와 잘 어울리네요. <웃음> 그래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양치기 소년을 도와주러 올라가지 않았어요. 늑대는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을 혼내주려고 쫓아다니고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무서워서 도망을 다니느라 계속 뛰어다녔대요. <웃음> 욕심쟁이 개 욕심 많고 심술 굳은 개가 있었어요. 아, 배고파. 어디 먹을 게 없을까? 왜왜 왜? 두리번거리다가 고기를 물고 가는 작은 강아지를 보았지요. 욕심쟁이 개는 올커니하며 강아지의 고기를 빼앗았어요. <웃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먹어야지. <웃음> 욕심쟁이 개는 고기를 물고 부리나케 달려갔어요. 내가를 지날 때 다리를 건너게 되었지요. 고깃덩어리를 입에 문 개는 무심코 냇물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다리 아래에서 커다란 고기를 문 개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지 뭐예요. 큭 <놀람> 저 녀석 고기가 더 크잖아. 저 고기도 빼앗아야지. 욕심쟁이 개는 다리 아래에 있는 개를 향해 큰 소리로 지저댔어요. 바로 그 순간 입에 물고 있던 고기가 풍덩하며 물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개가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어리석은 개는 그제야 물속의 개가 바로 자기였다는 것을 알았지요. 욕심쟁이 개는 온종일 쫄쫄 굶고 말았답니다. 시골쥐와 서울쥐 어느 날 서울쥐가 친구인 시골쥐 집에 놀러 갔어요. 시골쥐는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어요. <웃음> 어서 먹게. 자네 위해 준비했네. 시골쥐는 보리, 콩, 고구마, 미랄 등이 가득 담긴 접시를 내왔어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먹나? 난 좋은 음식만 먹는다네. 그래? 미안하네. 난 매일 이런 음식들을 먹거든. 이보게, 나와 같이 우리 집으로 가세. 서울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 그래? 서울쥐는 시골쥐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다음날 시골쥐는 서울쥐 집에 놀러 갔지요. 깨끗한 식탁 위에 햄에다 치즈, 과일까지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어요. 우와, 정말 부럽네. 자넨, 매일 이런 음식을 먹는 거야? 시골쥐는 먹음직스런 햄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덜컥 부엌 문이 열리지 뭐예요? 시골쥐와 서울쥐는 깜짝 놀라 쥐구멍으로 숨었어요. 잠시 후 서울쥐와 시골쥐는 살금살금 쥐구멍에서 나와 다시 음식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주인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 생쥐놈들이! 에잇! 서울쥐와 시골쥐는 부랴부랴 쥐구멍으로 도망쳤어요. 이보게, 난 그만 시골로 돌아가겠네. 시골쥐가 쥐구멍을 나서며 말했어요. 아니, 식사도 안 하고 벌써 간단 말인가? 하찮은 음식이라도 마음 편히 먹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았네. 나는 갈게. 시골쥐의 말에 서울쥐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시골쥐도 더 이상 서울쥐를 부러워하지 않았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무더운 여름날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싱그러운 여름날엔 노래를 부르세 <웃음> 그때 개미 한 마리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 솔레미요! 개미야, 이렇게 더운 날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 여기 와서 나랑 놀자 배짱이님, 그렇게 놀기만 하다가 추운 겨울엔 무얼 먹고 살려고 그러세요? 배짱이는 개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신나게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개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부지런히 일을 했지요. <웃음> 안 돼! 지금 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해. 영차, 영차. 어느덧 추운 겨울이 왔어요. 세상이 꽁꽁 얼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름 내내 놀기만 한 베짱이는 춥고 배가 고팠어요. 어휴, 개미네 집에 가서 먹을 걸 얻어 와야지. 배짱이는 개미네 집 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개미야, 미안하지만 먹을 것좀줄수 있니? 배짱이님, 어서 들어오세요. 나눠 드리고 말고요. 개미들은. 배짱이를 반갑게 맞이하고 맛있는 음식도 주었어요. 배불리 먹고 난 배짱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여름에 놀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웃음> 배짱이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게으름을 피우며 놀기만 했던 것을 후회했답니다. 해와 바람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하늘은 파랗고 흰 구름이 동실동실떠 있었지요. 해가 들판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밝은 빛을 뿜어서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해줄 거야. 바로 그때 어디선가 거센 바람이 휙 불어와 들판을 휩쓸었어요. 깜짝 놀란 해가 바람에게 화를 냈어요.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이야? 감히 나 바람에게 큰 소리를 쳐? 이 들판의 왕은 나 바람, 바람, 바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너보다 훨씬 강하지. 그러니까 내가 들판의 왕이야. <웃음>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강하다니까. 해와 바람이 옥신각신하고 있던 사이에 마침 들판에 한나그네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 내기를 하자. 저기 저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나 내기를 해볼까? 해의 제안에 바람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허 좋아 그거야 어렵지 않지 내가 먼저 해보겠어 바람은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있는 힘껏 후 찬바람이 강하게 불자 나그네는 옷깃을 꼭 여몄어요 뭐야 이 정도로 부족한가. 이번엔 더 세게 간다. 후! 하지만 나그네는 더욱 옷깃을 여미고 종종 걸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해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내 차례다. 해는 환하게 웃으며 나그네를 향해 따뜻한 햇볕을 비추었어요. 나그네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따뜻한 햇볕을 내리쬐었어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아휴, 더워. 하며 외투를 벗었지요. 나그네는 겉옷을 벗고 모자도 벗고 넥타이도 풀었어요. 양말과 구두도 벗고 연못에 발을 담그었지요. 아, 기분 좋다. 해가 바람에게 말했어요. 잘 봤니?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강하고 차가운 것을 이겼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똑같은 거야. 바람은 해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요. 가진 것은 많이 없었지만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사이좋게 살았지요. 어느 날 남편이 시장에서 거위 한 마리를 사왔어요. 다음날 거위가 알을 하나 낳았는데 보통 알이 아니었어요.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황금알이었어요. 아, 여보, 와서 이알좀 봐요. 황금알이에요, 황금알. <웃음> 아 그러게요.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웃음>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거위는 날마다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어요. 부부는 황금알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부부는 점점 일하기가 싫어지고 게을러졌어요. 밭에 나가 농사도 짓지 않고 매일 집에서 놀기만 했어요. 남편은 더 많이 놀고 싶고 아내는 더 많은 것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 불만은 갈수록 많아지고 욕심도 점점 커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황금알을 하루에 하나밖에 낳지 못하니 이래가지고 언제 큰 부자가 되겠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내가 맞장구를 쳤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아내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아, 좋은 수가 있어요. 날마다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걸 보니 거위 배 안에는 황금알이 가득 들어있는 게 분명해요. 지금 당장 거위의 배를 갈라봅시다. 황금알이 와르르 르 쏟아질 거예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웃음>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거위의 뱃속에 황금알이 가득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싱글벙글했어요. 남편이 거위의 배를 갈랐어요. 그런데 거위의 뱃속에는 황금알은커녕 거위알도 들어있지 않았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이고, 우리가 괜한 욕심을 부렸나 봐요. 가만히 놔두면 내일도 황금알을 하나 따줄 텐데 우리가 거위만 죽였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웃음> 농부 부부는 땅을 치며 후회했답니다. 내 뿔이 가장 멋져. 숲속에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이 살았어요. 사슴은 틈만 나면 자기 뿔을 자랑했지요. 어쩜 내 뿔은 너무 예쁘고 멋져. 나보다 더 크고 단단한 뿔을 가진 사슴은 없을걸. <웃음> 그래, 네 뿔이 최고야. 이야, 정말 멋지다. 다른 사슴들이 모두 부러워했어요. 하루는 사슴이 목이 말라 샘물가에 갔어요. 샘물에 입을 갖다 대는 순간,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세상에, 내가 봐도 너무 멋있다. 내 뿔은 화려하고 멋진 왕관 같아. <웃음> 그런데 사슴은 한참 동안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내 뿔은 이렇게 멋있는데 다리가 이게 뭐야? 가늘고 힘없는 모양이 너무 볼품없네.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아. 바로 그때 숲속에서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사슴은 깜짝 놀라 무작정 뛰기 시작했어요. 배고픈 사자가 있는 힘을 다해 쫓아왔지만 사슴이 어찌나 빨리 뛰는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 감히 내 달리기 실력을 어떻게 보고 날 쫓아오는 거야? <웃음> 바람처럼 날아서 도망칠 수 있는 건 사슴들의 특권이라고! 사슴은 의기양양하게 뿔을 흔들며 걸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슴이 그렇게 자랑하던 뿔이 그만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뿔을 빼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나뭇가지와 뿔은 더욱 엉키기만 했어요. 결국 사슴은 뒤따라온 사자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웃음> 볼품없는 다리 덕분에 목숨을 건졌는데 내가 가장 아끼고 자랑하던 뿔 때문에 잡히게 되었구나. <웃음> 사슴은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은혜 갚은 생쥐 햇살이 따스한 어느 봄날이었어요. 작은 생쥐 한 마리가 봄날씨를 즐기며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언덕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작은 생쥐는 벌러덩 눕기도 하고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이야, 신난다! 야호! <웃음> 바로 그때였어요. 이러랑! 사자님이 낮잠을 주무시는데 어떤 녀석이 방해를 하는 거냐? 뀨! 생쥐가 뛰어놀던 언덕은 다름 아닌 사자의 등이었어요. 사자는 앞발로 휙! 하고 생쥐를 움켜잡았어요. 이놈! 감히 내 등짝에서 뒷박질을 해! 살려두지 않겠다! 흐르렁! 작은 생쥐는 달달 떨면서 빌었어요. 사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놀이터인 줄 알고 그만. 사자님인 줄 알았다면 제가 감히 어떻게 뛰겠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리마사이 <웃음> 조그만 생쥐녀석. 사자는 생쥐를 한 입에 먹어버리려고 입을 쩍 벌렸어요. 바로 그때... 사장님 잠시만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절 믿어주세요. 밤 돌만한 것이 은혜를 갚겠다고? <웃음> 그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다. 사자는 생쥐의 말이 우스웠지만 귀엽기도 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생쥐를 놓아주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숲속을 돌아다니던 사자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사자 살려! 사자 살려! 사자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사자를 구해 주지 않았어요. 동물의 왕인 나, 사자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누구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때였어요. 사자님, 제가 구해 드릴게요!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생쥐는 쪼르르 달려와서 앞니로 그물을 갈갔어요 그물을 뚫고 나온 사자가 말했어요. 너는 그때 그 생쥐가 아니냐? 네, 맞아요. 제가 은혜는 꼭 갚는다고 했잖아요. 생쥐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웃음> 토끼와 거북이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깡총깡총 뛰어가고 있었어요. 우와, 날씨 좋다!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토끼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나무와 꽃들에게 인사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엉금 엉금 기어가는 거북이를 만났어요. 거북아 거북아 느림보 거북아 안녕 <웃음> 난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잘 뛰는 깡총이야. 너는 왜 이렇게 느리게 걷니? 내가 기어가도 너보다는 빠르겠다. 토끼는 <웃음> 느리게 걷는 거북이를 비웃으며 키득거렸어요. 토끼야, 난 원래 좀 느려. 그래도 길고 짧은 건 재봐야 아는 거 아니겠니? 우리 달리기 시합을 해볼까? 좋아. 저 언덕 위 나무에 먼저 도착하는 쪽이 이기는 거다. <웃음> 알았어. 토끼와 거북이는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준비 시작! 토끼는 신이 나서 깡총깡총 뛰기 시작했어요. 쌩 하고 달려서 눈 깜짝할 사이에 언덕 가까이에 도착했어요. 어디 보자! 거북이가 어디쯤 오는 건가? 거북이는 아직도 저 멀리에서 꾸물꾸물 느릿느릿 걷고 있었지요. 아이고, 시시해. 여기까지 오려면 한나절은 걸리겠는걸. 나는 여기서 한숨 자고 가야겠다. 토끼는 눈을 감고 쿨쿨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토끼가 잠을 자는 동안에 거북이는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엉금 엉금 쉬지 않고 엉금 엉금 거북이는 어느새 토끼를 지나쳐 언덕 위 나무에 도착했어요. 으쨰, 다 왔다. <웃음> 토끼는 얼마나 잠을 잤을까요?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아, 어, 내가 너무 많이 잤잖아. 어, 빨리 가야겠다. 깡철 도끼는 허둥지둥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와! 내가 이겼다! <웃음> 도끼야, 뭐 하니? 빨리 와! <웃음> 아버지와 아들과 당나귀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집에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들아, 오늘 시장에 당나귀를 팔러 가자꾸나. 네,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데리고 장터로 길을 떠났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나귀를 타고 가면 편할 텐데, 둘다 걷고 있네 그려. 아버지는 그 말이 옳았구나 하고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어요. 그리고 한참을 타박타박 타박 걸었지요. 마을을 빠져나와 숲 속으로 들어갔어요. 저 멀리서 한 노인이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어요. 늙은 아버지를 곱게 하다니 젊은 아들이 버르장 머리가 없군. 아버지는 그 말이 옳다구나 하고. 아들을 내리게 하고 대신 당나귀에 올라탔어요. 또 한참을 타박타박 타박 걸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이웃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주머니들이 수군댔어요. 어머머머, 저것 좀 봐. 어린 아들은 걷게 하고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가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나 봐. 맞아, 맞아. 어린 아들이 얼마나 다리가 아플까? 아버지는 그 말이 옳다구나 하고 아들까지 당나귀에 태웠어요. 잠시 후 당나귀는 너무 힘이 들어서 비틀비틀 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흉을 보았어요. 저 작은 당나귀에 두 사람이나 올라탔네. 당나귀가 불쌍하구만. 맞아요, 맞아. 얼마나 무거우면 당나귀가 비틀거리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 말이 옳았구나 하고 당나귀에서 내렸어요. 이번에는 기다란 장대를 가져와서 당나귀 발을 묶고 어깨에 맸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낑낑거리며 걸었어요. 좁은 오솔길을 지나자 시냇물이 나타났어요. 아들아, 조심조심 따라오거라. 네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은 통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넜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장대에 묶인 당나귀가 버둥거리기 시작했어요 냇가에 나와 놀던 아이들과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깔깔 웃었어요 <웃음> 사람이 당나귀를 메고 가네.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당나귀는 깜짝 놀라 히히힝 거리며 발버둥을 쳤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위태롭게 통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시냇물에 풍덩 빠졌어요. 당나귀도 함께 말이에요. 여우와 두루미 옛날에 여우와 두루미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여우는 맛있는 수프를 끓였어요. 고기와 감자, 당근과 양파를 넣고 보글보글 맛있게 수프를 끓였지요. 음, 좋은 냄새. 두루미를 초대해서 같이 먹자고 해야지. 여우는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룰룰루, 이 맛있는 수프를 먹어보면 깜짝 놀랄걸. 여우는 서둘러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두루미가 여우네 집에 도착했어요. 우와, 냄새 좋다. 배고파. 두루미가 막 수프를 먹으려는데, 납작한 접시에 담긴 수프를 긴 부리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우는 약이라도 올리는 듯이 접시에 담긴 수프를 혀로 싹싹 맛있게 핥아먹었지요. 두루미는 화가 났어요. 흥제 기껏 초대해놓고 손님인 나는 먹을 수도 없게 해놓다니! 맛있는 수프를 눈앞에 놓고도 하나도 먹을 수 없어 쫄쫄 굶게 된 두루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우야, 내일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자. 내일 와. <웃음> 그래, 좋아. 다음날 두루미의 집에서는 아침부터 수프를 끓이느라. 맛어요 만난 재료들을 듬뿍 넣고 푹 끓인 두루미의 수프도 근사한 냄새가 났지요. 이윽고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오자 여우가 두루미네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두루미야, 나 왔어. 문좀 열어줘. 그래, 어서와. 아침부터 맛있는 수프를 끓였단다. 우와, 냄새 좋다. <웃음> 잘 먹을게. 여우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수프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루미네 집 식탁에 놓인 그릇은 넓적한 접시도 아니고 우묵한 밥그릇도 아니고 목이 긴 길쭉한 병이었어요. 여우야, 맛있게 먹어. 두루미는 긴 부리를 목이 긴병 안에 넣고 수프를 맛있게 먹었지요. 그런데 주둥이가 짧은 여우는 긴 병에 입을 넣어 봤지만 병이 너무 길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 참. 이렇게 긴 병에 담긴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배고파. 여우는 입맛만 다실뿐 한 입도 맛볼 수가 없었어요. 난이 맛있는 음식을 한 입도 먹을 수가 없네. 아, 어제 두루미가 우리 집에 왔을 때도 내가 넓은 접시에 담아주어서 두루미가 하나도 못 먹고 갔던 거였구나. 여우는 그제서야 자기의 행동을 뉘우쳤어요. 그때부터는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착한 여우가 되었대요.